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양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두각을 보였던 종목은 비료 관련주였습니다 어제 그 사료 테마주들이 급등하면서 그에, 그와 관련된 비료 농기계 관련주들이 오늘 아주,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한가 종목도 이제 두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먼저 비료 관련주는 이제 누보, 한동희부터 케이지까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개 종목을 살펴보고, 어, 간단히 오늘 시황과 어, 상위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을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섹터,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어떤 쪽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주 관련 내용과 이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엑서지, 누보, 한국유전이, SC엔지니어링, 한동이 이런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누보 가장 그 비료주 중에 시가총액이 낮았던 놈이 연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를 갔지만 아직도 시총은 이제 600억대고. 어, 이 유전 펀드, 요, 요 놈은 뭐, 원체 뭐,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 현재 상한가를 갖지만, 이 400억대, 그리고 SC 요 놈이, 아 우크라 전쟁 복구 관련, 또 2차 전지 생산설비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이 건설주면서, 오늘 이상한가를 갖습니다. 시총은 842억. 그래서 이 건설 분야, 또 우크라 요쪽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서지는 이제 의욕, 의약품, 원료,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제약 관련된 기업, 또 비료 관련된 주는 이제 한동이, 누보, 이두 개가 이제 상한가를 갖고, 한동이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로 움직인 게 아니라 오늘은 비료 관련 주로 움직였죠. 어, 그래서 어, 비료 관련된 한동이가 4천억대 수준으로 이제 상한가를 갖으면서 시가총액이 4천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비나테 어 요놈이 23% 상승을 했습니다. 얘는 수소 관련주고 사우디에서 어 투자 유치를 한한 종목이 비나테이고 시가총액은 4,700억입니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요 체성분 분석기 관련주고 이 헬스케어 관련주도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SNK 얘는 자 자회사죠. 얘가 이제 자동차 부품 와이 와이퍼 관련주입니다. 오늘 18% 급등을 했지만, 시총은 이제 500억대. 서 자동차 부품주, 또 AI, 또 한일 사료는 사료주 중에 이 작년도 대장주였죠. 오늘도 역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큐리언트는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역시 이제 제약주죠. RF쌤이 진평전자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리튬 판권 확보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 리튬은 얘예 하나 정도 이제 사는 살아난 모습을 보였고 골든 세츄리예 중국 기업이죠 어,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제 13% 이제 상승을 했고 했고 바이오 f d n c 예 펩타이드 기반의 제약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약이죠 얘도 마찬가지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또 우크라 재건 어, 이 설계 감리 기업이 한미글로벌입니다. 13%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우크라 관련주. 아세아텍, 농기계 관련돼서 또 좋은 흐름. 또 코스나인 화장품 관련주. 효성업엔 비료. 파라텍, 우크라 재건 소방 설비 관련된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이제 487억입니다. 오늘 그 11% 상승했지만 시총은 이제 400억대. 그리고 플래스크 인테리어 관련주죠. 우크라 재건 관련주입니다. 또 GS 글로벌 BYD의 전기차 판매 관련해서 또 오늘 11% 급등을 했습니다. KC 코트렐 수소 관련주고 탄소 중립, 타랑 설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수소, 대모, 건설 기계 우크라 관련입니다. 자, 살펴보시면 10% 이상 급등한 종목 특징이 있죠. 의료 또 비료 또 사료 어, 이런 종목은 이제 사료라든가 이 비료 이런 쪽은 어, 대표적으로 또 경기 방어 줍니다.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 이런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특징은 수소 쪽이 이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쿠라가 어좀 부각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화장품 관련돼서는 이 이런 또 중국 기업 외에 또 이런 다른 또 기타 화장품주도몇개 보이고 있고 어 그래서 이 보시면 뭐 수소 쪽 그리고 우크라 쪽 이쪽을 한번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료 쪽에 한일 사료가 가장 좋았고 비료에서는 누보 한농이 두 개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하락한 비료주는 이제 롯데 또 케이지 케미칼 그리고 농기계 쪽 골든 센츄리 아세아텍이 좋았습니다 흐름이 제약 헬스케어 우크라 재건의 sc 엔지니어 외에 수소는 비나텍 케이시 코트렐 이 종목들이 이제 수소 관련돼서 또 탄소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지수 등락률을 한번 보시면 비료 사료 가장 좋았습니다. 생명보험 이 금리 상승에 또 최대 수혜주죠. 생명보험 아주 좋았습니다. 건설주 좋았습니다. 뭐 우쿠라 관련돼서 국내보다 해외 쪽 수주가 또 기대되는 종목들은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농업 뭐 마찬가지죠. 비료 사료 농업 또육개 음식료 관련주, 도시가스, 전통적인 또 경기 방어주들은 어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오늘 보시면 카지노가 가장 큰낙보니트이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어뭐 에코프로 같이 막 24배, 25배씩 급등해 있는 종목을 현재 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이탈하면서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쪽으로 대거 몰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채널에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개미들이 많이 몰려가는 쪽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쪽은 어, 상상 이 개미는 인간 지표입니다. 개미가 많이 샀다는 종목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건. 어, 그래서 현재 삼성도 개미들이 많이 이탈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을 받았고 오늘 같은 하락세에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주가 어, 과연 이제 2차전지에서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도 쏠릴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이 중국 관련된 카지노라든가 면세점 뭐 이런 종목이 하락했던 이유는 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골든 센츄리외에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지금 보시면 이현 정권은 이 대중보다는 대미 또 대일 쪽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을 생, 잘 생각을 해야 투자를 해야지 중국 쪽에 관련된 기업들 흐름들이 다안 좋았죠. 카지노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이유로 면세점이라든가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이 중국 리오프링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화장품주가 울상이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지금 마스크도 해제됐고 또 각국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고있 종목이었지만 중국 관련된 화장품 기업들은 좀 아무래도 상승률에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중국된 화장품 관련주 유럽 쪽이라든가 북미 쪽 일본 쪽으로 지금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에는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역시 뭐 관광객이죠. 중국 관광객 타격으로 카지노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았고 항공도 아무래도 좀 중국 관련돼서 좀안 좋은 흐름이 좀 전개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보시면 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음식료, 제약, 식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죠. 보험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또 수혜줍니다. 여기 그리고 이 오늘 건설주 어 지금 보시면 뭐 상승률이 대형주들 위주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크라 전쟁 관련해서 또 전쟁 무기 관련해서 러시아 사기가 안 좋습니다. 이 공산권과는 현정권이 상당히 이제 어 대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하지만 좀우크라이나의 지금 각국 정상들이 세일즈 외교를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국익을 생각해서는 어, 이 우, 우크라이나 쪽어 여기에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이 이 경제 경제를 부양하는 데 가장 큰이 효자 종목이 바로 이 건설입니다. 이 파급된 산업 분야가 원체 넓고 또 많기 때문에 이 건설주들도 우쿠라 관련해서 뭐 집중해서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비료 관련주를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누보 한농이가 이제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보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지만 아직 시총은 이제 600억대. 한농이는 4,000억대 수준까지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농이가 어, 이, 배터리 관련주로 묶였다면, 얘도 이제 급락을 했겠죠. 이 케이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었습니다. 이또 비료 관련주면서 또 2차 전지 또쌍용 관련 여러 테마를 갖고 있지만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정은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은 또 롯데 정밀 같은 경우는 어, 하락을 했죠. 이 비료 관련주 중에 시총이 가장 무겁습니다. 1조 5천억대. 그래서 시총이 무겁고, 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 상당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퍼는 이제 얘가 가장 낮죠. 케이지가 2.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배당률을 보시면 이제 롯데가 5.8% 작년 배당금으로 가장 많이 주고 있고, 성보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이제 성보나 이런 기업이고, 또 실적들이 안 나오는 어, 최악의 기업은 이제 카프로입니다. 어 작년 한 해에 4 6 5 6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은 348억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부채는 1000% 수준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누보도 뭐 적자 기업이었지만 기대감으로 상당히 이제 오르고 있죠. 비료 관련된 종목으로. 어 그래서 어 지금 뭐 보시면 시가총액이 낮지면서 낙폭이 컸던 누보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어, 그리고 오, 효성 OMB, 어, 12%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천억이 안 되죠. 성보학 천억이 안 됩니다. 다 이런 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력은, 어, 이렇게 실적보다는, 어, 내 자금으로 밀어 올리기 쉬운 종목에, 어, 그래서 수급을 잘 받는 종목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료 관련주 관련 내용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버는 발퍼성 세계 최초로 발퍼성 비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팅 기술은 이제 이 누버가 가지고 있는 코팅 기술이 있습니다. 얘가 전 세계에서 세개 회사만이 보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한번 비료를 주면 처음에 이제 씨앗 모종 때부터 어 이제 커가는 생육기까지 이 천천히 녹아 나오는 그런 비료입니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 지금 어 얘는 작년에 3월 달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1900원대에서 4700원대까지 한 달간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지금 고 가격대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한농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비료주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한농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 작년 4월 달에 지금 1,800원대까지 밖에 상승을 못했던 비료주였지만,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 지금 만원대에서 쌍바닥을 찍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거래량이 한 번에 터지면서 이렇게 몰린 종목은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배터리 관련해서 또 같이 흐름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런 그요런그 그 이중 바닥을 찍고 이렇게 움직일 때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기업들을 좀 모았어야지 이런 급등한 구간에는 쫓아가면 잘못하면 이제 털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지금 2011년도에 찍었던 25,000원 가격대. 고수준대까지 그 와있기 때문에 큰 변동을 좀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효성 OMB 유기질비료 판매량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생산공장 국내 5곳 해외 한곳을 가지고 있는 효성 OMB 이유기질비료는뭐 냄새가 나는 비료죠 이게 무기질과 유기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성 OMB는 지금 7천원 작년에 7,000원 가격대에서 18,000원대까지를 상승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7,000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빠졌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을 했지만 좀 윗꼬리가 좀 달린 효성 OMB. 성보학요 비료 농약을 판매하는 회사고, 요런 농약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흐름은 이제 요런 흐름이고. 체시스, 얘는 지금 자회사죠. 네일 바이오텍이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프로, 어, 지금, 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카프로락탐을 생산했었습니다. 이 나일론의 원료죠. 이 카프로락탐이. 그,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유일이었던 회사인데 완전 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가 효성하고 코롱이었는데 이 코롱이나 효성도 지금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기업이 국내 유일이었지만 지금 중국이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면서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중국이 생산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로 나락으로 접어들었던 기업이 카프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이 또 반도체도 양성을 하고 또 상장도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또 상장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그 반도체를 뺏어왔듯이 우리도 또 여차하면 또 중국은 이 단일 그 공산권이기 때문에 한번 밀어주면 뭐 겁나게 밀어주죠. 그래서 어또 중국의 흐름 흐름 또 중국과의 관계된 기업들 어 상당히 좀 유심히 어 조심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비 어 완효성 비료시장 1위 기업입니다. 경농이 대주주로 있고. 완효성 비료는 이제 알갱이가 아까 얘기했던 뭐 코팅되어 있,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용해되는 그런 그 비료가 이 완효성 비료입니다. 어, 얘도 과거 지금 어, 2022년도에 상승했던 그 초기 수준 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어, 조비 거래량은 이제 20만주 수준입니다. 남해와 국내 1위 비료 제조사고 농업 비료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해가 그리고 신사업으로 반도체용 암모니아 사업을 추진 중이고 또 암모니아 유통 국내 유통의 30%를 남해화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화학이 앞으로 암모니아 기반으로 수소 쪽 관련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비료 관련주 남해화학입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NH3죠. 그래서 수소와 질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시간에 이 수소 또 수소 에너지 쪽 얘기했었을 때어 액화 시켜서 운송할 수 있는 부피를 줄이면서 운송을 하기 위해선는 암모니아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암모니아 이 80%가 비료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 쪽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남해 화학입니다. 어 지금 200만 주가 거래됐고 아직은 이좀 비료주 중에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일선에 다 이제 이평선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좀 위로 분출할지 아래로 분출할지 또이 비료 관련주는 단기간의 시세를 냅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15일 또20한 뭐 달간 내에 시세가 끝나는 종목입니다. 롯데정밀화 그린수소 관련된 비료주고. 동아시아 1위의 암모니아 유통기업입니다. 90만 톤 정도를 유통, 유통시키는 롯데 정밀화 어, 지금 뭐 시총은 이제 가장 무겁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7만 주 정도의 거래량으로 움직이는, 어, 어또 고배당주인 롯데 정밀화 케이지 케미칼, 어, 이 쌍용차 관련된 기업이고, 국내 2위에 1위의, 1위의 고형비료 생산기업입니다. 이 KG 같은 경우는 지금 1 9 0 0 0원대에서 단기간이죠. 단기간에 세 배를 끌어올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에코프로 같이, 뭐, 스물 몇 배가 갈지, 뭐,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일단, 어, 2차 전지주가 꺾이면, 또, 이, 같은 흐름을 좀 동반해서 같이 흘릴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농이죠. 한농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농이도 지금 2차 전지, 비료주지만, 테마가 아, 보시면 뭐 2차전지 관련돼서 묶이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배를 급등을 시킵니다 어, 그래서 어, 비료 관련 주지만 어, 또 2차전지에 묶여 있는 종목들은 또 2차전지의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비료 관련 주전시간에도 어, 얘기했지만 여러 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수급비를 받으면 또 급등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관련주들이 그 상대적으로 그 시장에 관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남해라든가 롯데 관련주들은 또 수소 관련주로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으로 두고 또 이런 수소의 흐름 또 이외에 많은 수소주들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또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런 수소 관련된 종목 또 우크라 관련해서도 어 앞으로 좀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